어, 이제 바로 속으로 돌아볼 거야. 여기서 두 번째인데. 자, 이렇게 볼게요 A 용법, A 적, A 적. 적은 보통 이렇게 한번 넣습니다. 모하 형사적 용법으로 나누고, 자, 기본은 같이 갈게요. 어떤 기본을 같이 가냐면, 이정리했죠뭘 뭐뭐 같이 가냐면, 두 가지로 나눠요,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얘들아, 이거 제한적 용법하고 투명사가 명사를 꾸며 줄때 제한적이라고 도 하고 또는 한정적이라고 얘기한다 이건 상관없이 똑같은 얘기야 제한적 한정적 용법으로 하나 나누고 얘들아 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로 나올까요? 서술적 용법으로 나누겠죠 서술적 자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어, 보통 이게 비투용법이라고 그어요 제한적 하면 또 풀이하는 서술적도 있을 거 아니야. 서술적, 요걸 뭐라고 하냐면 비투용법이라고 합니다. 비 플러스 뭐가 나와요? 반드시? 어, 투정사가 나와요. 투 플러스 원형, 이렇게 나걸 이제 비투용법이라고 한다. 요걸 이제 넘나들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지금 투정사를 하고 있지만, 어, 위 분사. 분사가 같이 따라와요. 분사가 <웃음> 어디에 따라올까요? 분사가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여기 오로지 여기 지난적용법에 함께갑니다. 위드 플러스 분사. 군사. 분사인데 보통 어떤 식으로 나와? 요 ing 또는 pp 이런 식으로 나오죠. 보통 아, 그래서 분사 플러스 관계사들도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어마무시해지는데 이것도 한정적 제한적 용법으로 가질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다시 제한적 용법은 다시 또세 가지 방식으로 일단 나눠 보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냐면 이런 형태요. 자, 뭐가요? 형태 A 형태, B 형태, C 형태. 말이 무요 C 형태? A 형태, B 형태. 자, 이제 되게 많이 쓰이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봐. 명사 나오고 플러스 두부 정사. 이런 형태예요. 자, 자 해석 뭐뭐 뭐 할, 그렇지. 뭐뭐 뭐 하는 기본이니까 어차피. 가끔씩 이제 뭐뭐 뭐 하면 되는데 주로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 미래의미로 쓰인다 능동 미래의 개념이다라고 개념을 잡자. 일단 두부 정사가. 부정사가모을수 있다고? 자,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준다고요. 꾸며준다고요. 자, 이리 와봐. 내가 이걸 꾸며준다고. 수식?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식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제한적 한정교육법이에요. 제한적 한정교육법은 기본이 뭐다? 수식이다. 그럼 다른 분들은 수식을 안 하느냐? 수식하죠. 뭐 예를 들면, 자 이거 야 나는 읽을 책이 한번 필요해 영작해봐 많이 쓰는 게 좋긴 한데 I have 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need로 갈까요? need 3로 가보자 한번 I need I need a book 책이 한번 필요한데 자뭐 읽을 책이 필요해 to read 아 어때 똑같죠? 봐봐, 어, 투부정사가, 투부위드가, 뭘 꾸며준다, 어, 뭘 꾸며준다, 이거는 지금 벗어난 게 없죠? 그치? 어, 벗어난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아까 분사와 관계사들 같이 가는다 그랬으니까, 얘들아, 여기다 조금만 더열유를 주자. 어, 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봐봐요. 두 개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잘들 봐봐. 최, 꿀, 일, 달. 책을 읽다잖아 말하자면 이어북기이 투구정사의 의미상 목적어야 뭐라고? 의미상 목적어야지 하는 거 얘가 뭐해? 투구정사 투구정사의 관계를 먼저 설정해주면 뭐가 나올까? 아이정도 나오죠 아까 관계사절로 바꿀 수 있다 아 이는 나는 뭐가 필요해? 어북, 책이란보 필요해 그 다음에 관계사절로 바꿔줘요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제가 지금 의미상의 목적어인데 결국은 선행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행사로 쓰려면 적어도 뭘로 들어가? 목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누가 있는 거예요? 툴이 이게 의미상의 해줘, 뭐야? 어, 나중에 한번 정리하겠지만, 송정수의 의미상의 면은 여기 4번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지만,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읽아어안 읽었어, 아직? 아니, 안 읽었어, 아요 그래서 결국 능동 미래의 의미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래서 I will read가 되 거예요. I will read. 내가 읽을 책한번이 필요해요. 달라진 게 없어요. 구를 뭘로 바꿨니? 봐봐. 구를, 투정사 구를 뭘로 바꿨니? 절로 바꿨어. 무슨 절로 바꿨니? 관계대절로 바꿨어. 관계대절로 바꿨다. 그래도 똑같다. 변한 게 없다. 어 맞잖아요. 얘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목적어가 되잖아. 아까 그래서 뭐를 써? 어흥을 투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라고얘기했죠어니 예. 아, 저는요. 제가 이거 체계한 번 필요해요. 이거 체계한 번 필요해요.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투정차는능동 미래의 의미를 지인다라고 어, 얘기할 수가 있고 이 a m 태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B형태 못받는데 B형태 빨리 받 아, 죠 B형태는 이런 게 있다. 요거하고 조금 변형된 형태인데요. 자, 명사가 나오죠? 플러스 뭐가 나오냐면 제가 투정사가 나오고요. 플러스 원형에서 품종사 나오고 플러스 전치사 이런 형태가 또있고 전치사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거 봐 얘도 뭘꾸여주겠니 얘도 이거 꾸여주겠죠 근데 뒤에 전치사가 동반됐다는 얘기는 뭐니? 갈 거야 얘가 역시 뭐야? 의미성의 목적어 역할 뭐의 전치사의 의미성 목적어 역할오 얘가 들어와서 전치사의 인상이 목적이었구나. 얘가 무슨 말이야? 어? 알겠어? 이 명사가, 이 형태를 닮아, 명사를 꾸며주는 툰종사에 전치사가 붙어있을 때야. 전사가 붙어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문을 갖고 접근하면 돼요. 무조건. 예를 들면, uh, I need a city. 갑시다. 자, 타자로 한번 까요 타자는, 타자는, 자, 살집이 필요해. 아, 타자 needs, 하단, 하단 니즈 뭐가 필요하다면 집이 하나 필요집집어 어, 어, 하우스 자잘봐 통정사 나올거 아니에요 꾸며주는 통정사 분명히 나올 텐데 리브라우스는 틀려 인 이렇게 써 줘야 돼왜 그래? 의미상이 목적이야 어 하우스 뒤로 보니까 어 집에서 살다 괜히 집에서 살다 그지 되지? 오케이 집에서 살다가 되잖아 이거 만약에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니? Pardon? 네 이것도 관계적 의사자로 바꿔본다. A 어, house 여기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이제 굴을 뭘로 바꾸는 거야? 이 굴을 뭘로 바꿔? 절로 바꿔는 거야. 절로 바꿔줄때 집이니까 먹었어. 어, where를 써준대. 아, where where는 자, 점천 남겨둔 상태에서는 w h e r e 수 쓰면 안 되고요. 관계적 의사자래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목적가된다는 얘기는 목적화없다는 얘기니까 불안전하죠? 그럼 결국 뭐야? 사물이니까, 선행사인 하우스가 선행사, 사물이니까, 퀴치 써주고, 그 다음에 뭐야? 누가 필요한 거야? 누가? 누가 사는 거야? 사자, 이 나, 어? 사자님, 살 집이 필요해요. 그니까 아이, 거기서 산건 아니죠? 그가 살 집이 필요해요. One, two, 네. 이러면 끝! 못 아, 꾸며져? 뭐 역시. 결국 얘가 선행사가 되는 거잖 그렇지관계문사절을 바꿔버리니까 어하우스가 선행가가 됩니다. 물론, 전체가이을 앞으로, 히치 앞으로 집어넣으면 이치가 돼서 이니치, 전체적으스관계문서는 관계부사절 바꿔서 상관없다. 그래서 아까 관계사절이라고 그런 거야. 관계무서절이 아니라 관계사들은 관계정사절과 관계부서절 합쳐서 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단 그렇죠? 자, 만약에 타자이 이렇게 필요하면 어떻게 돼? 하나는, 자, 이거 뭐가 필요해요? 니즈, 니즈, 구만 해볼게. 자, 봐펜이 필요해요. 어펜, 이 뭐라고 하겠니? 투, 이 지금 뭐가 붙을 것 같아? 펜 집어넣어봐. 펜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오이드가 필요한 거고. 만약에 종이가 필요해요. 어, 어. 여기서 어, 어이뭐이나 아, 뭐야? 뭐? 투, 라이. 종이 위에다 쓰는 거니까 온이 나와야 돼. 알겠니? 그지? 어, 종이 위에다 쓰는 거잖아. 종이가 필요해요. 네. Paper, paper, paper. 네,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풍정사의 전치사가 붙어서 앞에 꾸며주는 역시 큰 틀에서는 한정적 제한적 용법이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다. 수식이다. 수식. 수신. 한다 관계대구사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분사 같은 경우에 결국 명사를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지. 어. 여기 분사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읽고 있는 책이 필요해 헐. 뭐 잠자는 아기 이럴땐할수 있겠지. 어베이비 뒤에 슬리핑. 방에서 인더 룸. 그렇게 쓸수 있잖아. 자, 이제 서수지용법으로 들어가볼까요? 서수지용법. 서수지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바와 동그라미 1번. 예정. 뭐말 예정이다 라고 하시면 돼. 뭐말 예정이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투용법의 예정일 때는, 어, 결국 비보잉트와 같아요. 비보잉트 원형이나 위례의미로 여러분들이 사용해주면 됩니다. 예정. 하자는하자는 뭐야? 어, 뉴욕에 갈 예정이다. 이러시고. 그치? 다음 주에. 명자 빨리 하고 넘어가자. 하자. 하자. is to go uh, to 뉴욕. n.y. 라고 합시다. 어, 언제? 다음 주에. next week. 이렇게. 이게 나오려나 보겠다 다음 주에 뉴욕에 갈 예정입니다. 이게 비고인지라 미래 뜻이란 말이야. 다음 주에 뉴욕에 갈 예정입니다. Go 뉴 o New year. 알겠어? 어? 아, 뭐말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자, 예정이 거의 9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 5예요 나온 5% 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자, 요거는 의무. 그다음 많이 쓰는 게 이제 의무죠. 의무일 때 보통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지? 뭐뭐 해야 한다. 자, 끝이 작아지네. 슈드의 의미야. 슈드나 아니면 뭐 해야 한다니까. O2 투 영입니다 O2 투원형 그래서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 사용이 되죠 타자는 노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해볼까요? 어? 어. 자, 젊은이는 니형 e young 바꿨어 주어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r 리스펙 r e s 드 e c t t 이렇게 쓰면 복수의 의미에요. 더트로생명상은 복수 보통 경사에서 젊은이들이요. 젊은이들은 너희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거 뭘로 바꿨으면 돼슈 s 로 바꿨을 수도 있죠? 의무가 되니까 뭐만 해야 한다. 자, 해석까이 나왔어요. 세번째, 가능이 있다. bt 용법 소식적으로 사용되면 가능이니까 뭐만 할수 있다 가 돼요. 뭐만 할수 있다니까 가연이캠이나 아니면 뭐가 돼? be able to 이런 걸로 바꿔도 상관없어. be able to 가능이죠? 뭐만 할수 있다. And. 상관없다. 자, 예문 들어가 볼까요? 됐죠? 어. 어 타자는 그 인물을,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해볼게요. Pardon, 아. pardon is to carry out. 그 다음에, the mission, 이렇게 요 the mission, m-i-s-s-i-o-l. 물론 이게, 어, 문맥, 문맥 속에서, 뭐, 가능도 될수 있지만, 의무도 될수 있고, 예정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뭐, 또는 수행 수행할 겁니다. 토케어, 실행할 겁니다. 또는, 어, 수행해야 합니다. 때는, 추대의 의미가, 슈대의 의미로 쓸 수도 있겠지. 그죠? 다 되는 근데 뭐야, 이게? 운명, 아, 이거는 좀 색다르다. 뭐뭐 할 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할 운명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어? 운명, 뭐뭐 할 운명이다. 이거 이제 영어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의미가 돼요. be destined. be destined to 원형. 이거하고 똑같은 의미에요. 알겠지? 됐어? 타자는 곧 죽을 운명이다. 해볼게요. 타자는 a 죽을 운 t 이다 i e 게곧 죽을 운명이다. 할때 이렇게 쓸수 있다. 됐죠? 그거.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의도가 하나 있는데요. 의도. 의도는 뭐뭐 할 작정이다. 라고 해서 하면 데요 뭐뭐 할 의도이다. 뭐뭐 할 작정이다. 요새 자 예문 하나 쓰고 일단 마무리를 좀 짓자. 어, 몸할 작정이나 하자는. 어, 시험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시험을 준비할 작정이다. 의도로 많이 써야 되니까. 어, 예를 들면 몸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게요 어, 만약에 if father is to enter the company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the company 있을 데가 없다 아하, 이렇게 하단이 만약에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하단은 어떻게 된다 자 여기에 어, 그는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 Prepare, 쓸 수가 없네. Prepare for, 뭐, 어, 입사 시험이죠? Entrance examination. Entrance, 입사 시험. exam. 이걸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건 뭐야? 의도야. 만약에 회사에 들어갈 작정이라면. 알겠어? 그럼 몇 개가 남았니 이거. 다섯 개가 남았지오케 소수지요법은 이 다섯 개를 쓸수있 bt 용법 이라고 한다. 그래서 형사용법 다시한번 제한용법 서쪽으로 나온다. 제한적 한정기용법은 바로 a 타입 b 타입 즉 a b 형태들이 있다. 하나 빠진게 있다면 c 타입이 빠져있다. 이걸 추가한다. c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c 형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통 자 이런 것들이에요. somebody nobody anybody 이런 말이 끝나거나 또는 something,anything,nothing,thing으로 끝나거나 또는anyone,someone,one으로 끝나거나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이걸 우리는 대명사라고 부르는데 이런 대명사가 나왔을 때 투부정사가 형사를 풀었을 때 어떤 꼴이냐면 플러스 잘봐 형용사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나온다 이 형용사도 요거 꾸며주고 이 투부정사도 얘를 꾸며주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뭐할 똑같아요. 뭐할 뭐뭐하는 이문만 하나 다뤄볼까요? 자, 맛이 차가운 어떤 문화도 있습니까? 라고 할때 Do you have? Do you have? 자, anything 이렇게 해볼게요. anything 뭐 차가운, cold 찬것좀 있어요? 마실, to drink 이렇게 쓰면 돼요. 물음표 자, 그래서, 포용사 투구정사. 이게 뭘로? 띵을 꾸며준다. 띵은, 띵은. 알겠지? 에, 띵, 형용사 투구정사. 요런 걸. 명사, 투구정사. 첫 번째. A 타입. 그 다음에 B 타입. 명사, 투구정사. 전치사. 자, C 타입. 바디, 띵, 원으로 끝나는 대명사.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투구정사. 요런 타입. 알겠어? 그래서 A, B, C, C 타입이 있다. 수경사와 모를 수 있듯 제한적, 한정적 용법을 수 있듯. 그쵸? 그리고 이제 비트용법은 서술제용법이다. 요런 아마 응.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을 거예요.